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스킬은요 이것만 알면 정말 파워포인트 만드는 방법이 빨라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콘 기능만 활용하시면 PPT 만드는 게 정말 빨라지게 될 거예요 아이콘이 아무래도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픽토그램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콘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거고요 많이 응용해볼테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따라해보시고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지쌤과 함께 파워포인트 만들기 시작할게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에 아주 간단한 도형 하나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원 도형을 삽입하실건데요 타원 도형을 Shift 키 누른 채 일단 크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아이콘을 삽입해 줄 건데요 상단 삽입 탭을 누르시면 오른쪽 아이콘 탭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아주 수백 개의 아이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일단 아이콘을 선택해서 삽입해 볼게요 그러면 아이콘이 들어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원 도형 앞에 Shift 키를 누른 채 크게 해서 아이콘을 하나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준 뒤에 오른쪽에 텍스트와 아래쪽에 내용을 넣을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만들게 될 파워포인트들의 기본 틀인데요 이것만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PPT 만들 때 정... 정말 쉬워요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거를 그룹파 시킬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또는 컨트롤 G를 누르시면 돼요. 자 컨트롤 G를 누르시고 그 다음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개체들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쉬프트키 누른 채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런데 텍스트 의 크기도 같이 안 줄어들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줄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컨트롤키 누른 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죠 방금 전에 만들었던 도형들을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색상, 마우스 오른쪽, 도형 소식, 선 없음 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의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진 개체들을 그대로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줄 겁니다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 그리고 다 선택한 뒤에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 그러면 총 8가지의 개체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전체 다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시켜 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한꺼번에 크기를 같이 작게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쉬프트키 누른 채 조금만 더 작게 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색상과 아이콘만 바꿔주시면 돼요 색상은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미리 추출해둔 색상들을 하나하나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아이콘은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변경에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미 들어가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삽입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콘의 색상들은 그대로 서식 복사 Ctrl Shift C를 눌러주시고 시글 컨트롤 시프트 V 붙여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ppt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쪽에 제목까지 입력해 볼게요 자 어떤가요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도형을 작게 만들어서 아이콘만 바꿔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 ppt는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 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하게 표현해 줄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더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이 도형들 다시한번 아래쪽으로 하나만 더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 컨트롤 l s h 키 누른채 복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들은 왼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른쪽 맞춤 눌러주신 뒤에 이것을 안쪽에 배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 직선을 단 4개만 그어줄겁니다 자선 도형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셋 그리고 중앙에 하나의 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선의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을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이후에는 전체 다 다시 그룹화 컨트롤 G를 눌러주셔서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후에는 아이콘의 모양을 또 한번 바꿔 주도록 할게요. 이후 색상들은 제가 크게 튀지 않게 회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 개체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ppt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콘과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주셔서 ctrl+g 그룹화 시켜 줄게요. 그리고 i 프트키 누른 채 조금만 더 크게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내용을 넣어줄게요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이 개체들을 오른쪽으로 다섯 개만 만들어 볼 건데요 컨트롤 D 복제라고 하는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으로 개체가 생기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놓아주시고요 자, 한번더 톡톡톡 톡. 그러면 총 다섯 개의 개체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Ctrl-G 누르시고 조금만 더 작게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해 주신 뒤에 글꼴까지 작게 해주시면 끝나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는 만약에 도형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도형만 쉬프트키 누른 채 따로 선택을 해 주신 뒤에 상단에 있는 그리기 도구 서식 왼쪽에 도형 편집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형 모양을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눈물 방울 모양으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랐더니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이콘의 모양과 색상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방금 전에 원 도형으로 시작해서 아이콘을 삽입하고 도형의 모양을 변경하는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의 도형과 개체들만 만들어 주시기만 해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지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